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라보는 애들 을 빙빙 들어도 룸에 니까더무더빵빵재 케미 진짜 여기가 득하네요 그러네요 아, 어, 굉장합니다 흔들리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빛나게 나와서 어, 나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진짜 서울도 안고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울로 아. 따지면 약간 건대? 어, 거, 건대? 건대대 아닌가? 건대 맞는 거 같아 홍대, 건대 그 홍대, 건대 이렇게 나오는 게 해외에서 그래서... 처음이네아 아니구나 미션더고해 내가 한번 했었거든 거기 마카오에서 오 벌써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미션이 뭐지 미션은 우선 우리 각자 각자 해 옷을 골라주는 거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음식을 응. 두세 가지 두세가지 맛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 뭐가 있는지 물어야아 이런 것도 네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쁘지 않여기지어야 방구! 하 방구? 직접 까주시나? 광고예요. 광고, 광고, 신문 광고, 셔. 몇 개라, 먹 개라, 몇 개라, 몇 개라, 몇 개라, 몇 개라, 몇개라고 어제 <목소리> 양파에 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볼까? 피근하자 이자오 그래, 귀걸이도 바로 반지 <목소리> 난 발목에 하는거서 알지? 알지? h e 어 l o h 이 l l o Hello! Hello! 그 e l l o Hello! h e l 만원 h e l 잖아 Hello! h e l l 로 Hello! Hello! h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지이하고너하고 같이 이팔찌가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 그래, 그래. 저는 탈목에서 하고 발르도하는 네, 어, 여기로 갈까요? 그냥? 그냥 여기 사야 되니까 어, 체크해 오야니 스타일이다 근데 좀 작다 작동... 근데 우리 각자 걸 골라줘야 돼 서로? 어. 서로의 거 어? 주연 이거 잘하는데어 <웃음> 최민아 바라나 약간 이쁘다 했잖아 제가 어때? 일단 아무거나 좋아 각자 골라오 여기 명품들이 되게 많아요. 어, 오, 구매한 네. 비싸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게 아직 팔찌 사는데도 아. 힘들었어요. 대박! 새우 있습니다. 새우. 왕새우네 새우. 진짜. 여기 아, 수박주스가 되게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박주스를 일단 주스로 음. 마시고 그 다음에 꼬치. 꼬치가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꼬치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새우! 새우! 여기 또 해산물도 팔아서 새우를 먹어 싱싱한 새우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게 음. 시장 되게 매력적이다 음. 약간 부산 느낌 나는데? 음. 아 살짝 다른데 아주 잘익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아까 그 봤던 새우들인가? 아그렇겠지 <웃음> <응. 웃음> 그 카메라에 찍혔던 그 새우들이. 그냥 뭐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선 마사리를... 꽉 찼어요. 저는 마사리를... 말도... 예술입니다. 네. 행복하요 <웃음> 최근 들어서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지금. <웃음> 감사합니다. 이게 꽃이야? 응. 음, 여기다 찍어먹는 건가?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약간 돼지갈비만든다 그럼 저희 벌써 이것도 먹고 새우도 먹고 망고도 먹은, 3개나 먹은 거 아니야? 그 주스도 맛있다 나는 진짜 하와이만 가고 싶어하와이 가서 미션 도보이지 않는 거야. 난 웃기나 하와이 위만한 음이뭐 할게? 코코넛. 미션 도보이지코코넛좀 따와라. 응. 진짜, 나 <웃음> 멋있어. 재밌겠다. 난. 그냥 물이 주겠지 코팡으로따가는건무리수도황아이갈수있지아저전세계에 떠나는 빅네일. 우리도 모두 사자 같은 말안하으니까뭐 사자? 땡 네, 감사합니다. 이라우다 이럴라, 아예. 자, 와 과외 부자 됐습니다. 너무 부자 된거 아니야? 우리도 룸메이트니까 맛있게 시원하게 해서 먹자. 그래, 근데 우리 루메이트가 이렇게 결성이된 이유가 <웃음> 우리 어. 케미 테스트 같은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서로 말잘안 해도 말안 해도 통하는 그런 사이잖아. 그렇죠. 저 원래 원래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뭔가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 같아요. 나는 마이 테스트 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토막하다, 친하지 않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맞아. 말을 안 해도 유통하고 딱할 거다 하는 사람입니다. 네. <웃음> 네, 일단 저희는 <웃음> 브리핑을 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과일.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과일. 망고하고 이건 네. 뭐 이게 얼마지? 이렇게 합쳐서 5천원입니다. 그리고 팔찌. 팔찌. 그. 팔찌가 되게 비싸요 맞아요. 갈까? 이런데 1 5번동 해준다고 해서. 아, 10만동에 비싸다 해서 어.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아 10만동에 해주겠다 네. 그래서 10만동에 네.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개 건망고와 말린 바나나 바나나 과자들 생각보다 많이 사서 저희는 호텔에 와서 일하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굉장한 하루 오늘 하루 끝끝끝 끝? <끝> <웃음> 안녕.